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야, 그돈 있으면 내가 집 짓고 말지. 주거독립 만세! 저는 집에서 주거와 수익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 단독주택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일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축, 살던 집을 말하고요. 완성된 신축주택 또는 직접 본인 건축 이번 시간엔 이세 가지 경우의 특징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입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확실히 구축이 가장 쌉니다. 아니 싸게 보입니다. 또 협상만 잘하면 충분히 내고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완성주택과 집 짓기는 같은 땅 위에 건축했다고 봤을 때 가격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뭐? 타운하우스? 신축주택? 야그돈 있으면 내가 집 짓고 말지! 하시며 직접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본인 인건비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가는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 정도입니다 아 물론 직접 짓는 경우야 100% 완전 맞춤이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끌려 다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도대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집장사의 신축집이나 타운하우스 같은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맞춤형 가능 이라는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 주된 구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이 그저 방 하나, 두개 정도 구분 짓는 수준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구축이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식입니다. 당연히 신축은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 따로 입주 날짜가 정해진 대단지 타운하우스는 예외고요. 완성된 집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축은 당연히 전에 살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서 이사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집짓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이사 시기가 달라지죠 시공사의 부도, 건축 자재 불량, 설계 변경, 자금 문제 등등 만약에 아주 운이 좋게 이런 문제가 1도 없다 한다면 주된 구조에 따라 나무, 철골, 콘크리트 순으로 공사 시기에 따라 입주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큰 장점 네, 구축에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추가로 단열, 누수 성능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것 그리고 각종 세금이 싸다는 것또 고풍스러운 갬성 건물이 동네와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신축 완성 주택이요 역시 가장 트렌디한 구조와 예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이죠. 타운하우스라면 마을 공통의 인프라가 들어와 있다는 점또 마을 공동체 구성이 쉽다는 점 그리고 빠른 입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죠. 집 짓기 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100% 나만을 위한 맞춤집이죠. 최초 입지부터 구조, 설계, 디자인 모든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을 위한 집 성공적인 완성을 전제하에 셋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집은 바로 이거죠 집 짓기 다섯 번째는 큰 단점입니다 구축의 단점은 네 보수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신축집을 사거나 또는 내가 집을 건축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전원생활 시작부터 수리수리, 집수리, 수리수리, 집수리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신축주택 이걸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부실 날림공사의 위험이죠 아... 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들어가서 1,2년 살다 보면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죠 왜냐? 단독주택 기르는 눈이 그때서야 비로소 길러졌기 때문이죠 또 타원하우스의 경우 심할 때는 마을 전체에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 한번 짓고 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가장 큰 단점 역시 요. 공사 지연 중단입니다 제 아무리 튼튼한 시공사라 해도 항상 좌불안석 불안불안 아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원이죠. 돈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시공사는 보통 현장을 여러 개 돌려서 자금을 융통합니다 반면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끌어 모아서 건축비에 쏟아붓죠 이러다 보니 양쪽 자금 조달 문제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공사 지연 또는 중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추가로 자재 수급이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죠 어...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세 가지 큰 루트와 특징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